응이서 음 <웃음> 방. 어? 아직 직러지지말암 l d i 지하하라요요겨 m s 지 m e casual. 예, o 야 are you? You c o 방. 그 재수 h y 너 a 너라 아 i s i 이 방. 제발 제발 지말지말라 s 주여 이곳 장대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당신의 거룩한 성전 세워 주위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건지고자 하오니 능력의 손길로 저희들을 이끄시어 당신의 사명 무사히 마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겐 아무 능력도 없사오니 저희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 당신의 몸된 거룩한 성전 이룩하게 하심으로써 이곳에 하루속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이자 네. 아, 네. 아, 네. 그럼 어일들을 시작하십시다. 아, 네. 형님 늦었습니다 아, 날날들마시시러장저 한번 뒤져보지 않저서 형님 그거 근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말이저요 저거, 저가가거 저거, 저거, 는데 저거, 저거,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나긴말안 가서, 전 내배당인가 양귀신 사당인가 하는 거내 손으로 박살을 내야가니, 아니면내 손으로 허물가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가서, 어, 부시가서, 갔어. 갔어, 안 부시가서. Oh no, 그건 안 됩니다. 우린 지금 사당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말입니다 뭐야? 그래? 하나님의 성전?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저주을다 만들면 술도 공짜로 막 주는 거가? 야야! 그 집도 공짜로 해야지 안 그래? 아,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배당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 받는 곳입니다 개나 새끼! 이크리도 야속의 전도, 야 이거. 남 아,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예수 전도하겠습니다. 뭐가 그래? 그게 주님이 내게 주신 나의 사명입니다. 예. 그 사명을 여러분이 때린다고 해서 단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구원 받으십시오. 정말 구원 받으십시오. 이게 그 경리기구만. 야, 이 새끼 어? 이거 주문내서안 어? 들어갔어, 이까이 어? 어? 새. 야, 이걸 뭣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부수라고. 예. 예. 아, 아, 아, 아, 아. <웃음> <웃음> 형님, 이순생각에나나시간는걸 아마 또달됐었디 오개같은데가 그치, 그게됐지그 양주신 사장도 다 지었다더라 <웃음> 대감이 깊은 그 사람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한것 같아서 어찌나 마음이 괴로운지 <웃음> 그리 간청하시니 방면은 하겠소이다만 그 이기풍 그 녀석은 워낙 거센 녀석이라서 울대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 헌당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웃음> 여봐라 예? 이기풍이라는 자를 곧방면터로 길러라 이기풍 방면이다! 아유, 아니 이 사장님! 아이 미안해요 그 예, 커저이가 양귀신 사망을 다지었다지? 아이고, 예 그렇다나봐요. 흐흐, <웃음> 기대. 그, 그래서 오늘 밤에 뭘 한다나봐요? <웃음> 응? 오늘 밤이라. 오, 어, 네. 죄송합니다. 고생을 하시게 해서 개수자 터지거렸니? 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제 뜻은 어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단 칸나 새끼! 새끼야! 오, 네. 에이 기기 가지고 야